홍언니 오늘 합방하러 갑니다 어디로 합방을 하러 가느냐 헬창TV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죠 헬창TV 저랑은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됐냐 하면은 홍언니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어 헬창TV 운영자 헬창TV에서 작곡 게시물에 예전 인스타 때팬이었다고 홍언니 홍원이 팬이었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소통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 새내기 유튜브 새내기가 헬창TV 함께 이렇게 네, 합방하러 갑니다 헬창TV는 성국이형 김성국 예전 저 운동할 때그보디빌더였던 성국이형 대보여 미들급 라이트앱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수였던 성국이형이랑 이홍원이가 헬창TV 구독자 분들에게 홍원이를 알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언이의 매력에 빠져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가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어, 에이 어. 유튜버 청년 유튜버예요. 아, 어 나도 예. 다 아, 성... 봤지. 천국이야. 요 왔어, 브로 네. 진짜 오랜만이네. 어. 저몇년 만이에요 어? 뭐, I don't k n 이렇게 영어를 하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영어를 영어? 하세요영어영할줄 네. 몰라? 못해요 아 진짜? 저 못해요 어 배워면 되겠네 한말을막 더듬어요 <웃음> 저희 켈리 때 보고 못 봤죠? 그치 맞아 그러면..와.. 1 1년 진짜 오랜만이에 어, 진짜 아, 네. 와씨맨 네. 네. 네. 잘 지냈어? 네 와. 저도 효과 보고 있어요 아, 아, 나도 봐여기있해아 아. 아, 저.. 해창TV 해창 해창. 아, 해창TV 해창 예. 아, 해창으로 불러야겠네 예. 불러야 예 해창이라고 불 e 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창TV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또 촬영하려고 합니다 예 바로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아, 옛날에 그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거. 승경과 함께. <웃음> 옛날에 한 15년 전에. 예. 예. 캘리포니아. 반가워 예. 그죠? 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어. 아, 아, 그아 있는 캘리포니아 있는 아, 캘리포니아. 아니, 저는 맨 처음에 자꾸 막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것 가지고 와, 이분도 미국에 있는 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응. 어. 압구정 아, 캘리포니아였어 그렇지. 전에 전에 전에 들려오곤 했는데 그 장소에 계시던 우리 성우형님과 우리 홍준호 선수님 이두 분을 모시고 한번 오늘 그때 당시에 이야기 라트는 아, 네. 말이야 어, 그게 처음 생긴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정도라 는 거의 그 다음엔 거의 다 보디빌딩 성지가 되어죠 어, 성지. 그렇죠. 전국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바디빌더들이 다 비춰가지고 실제로 많이 왔어요 아어 그렇죠. 저도? 저도 친구랑 그 근처에서 방을 <웃음> 얻어서 네.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아 운동만 하고 페로포니아 왓니스 다닐 때 네. 그때가 완전히 신세계 완전히 기구가 완전히 미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그런 맞죠? 기구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볼수 없는 그런 기구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모 보디빌딩 성진, 성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발전되어 있잖아.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에있던걸 많이 모티베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게 지금 이렇게 좋은 헬스장들이 많이 생기는 게 그걸 따가지고 많이 오는 거지 사람들이. 일단 지금도 전국에 그만한 헬스 클럽만 이런 스포츠센터 말고 네. 운동장 소를만든그 정도 되는 규모가 그 이후에 저는 못본 거예요. 없어요. 아. 5층짜리가 한층에맥락평되는와이 아. 5층짜리가 다. 그렇헬스장이 있습니다. 아. 내가 레그 이스텐션, 그위별로만약에 그러니까 레그 이스텐션이 있어. 아. 네. 그런 거는 회사별로 이렇게 한 5개가 있어요. 아. 회사별로 레그 이스텐션. 네. 나한테 완전 레그 이스텐션을 찾는 아. 거예 운동 선수한테는 이제 되게 좋고 거기서 네. 뭐가 유명했냐 연예인들이 많고 아, 힙한 사람들이 많고 많아. 잘생긴 사람이 많고. 예전 연예인 뭐 누구 좀아 저는 진짜 엄정아, 아, 나 엄정아도 뭐고 기 김태희도 거기 어, 어, 진짜 김태희가 나왔어요? 응. 그 당시에 본 인민 이정재, 인민이 지금 우리가 운동 중화를 하다 <목소리> 이정도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아, 운동했어요. 진짜 연예인들 거기 다 왔어요. 와. 연예인들이랑 그 운동 좀 한다는 연예인들 이제 네. 다 그쪽에 와. 김종. 어 다, 다 어디다 아,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 네 우리 가 이제 선수들이 가는 시간 네. 그, 그 시간때는 이제 오는 사람도 있고 안아 오는 사람도 있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올때안 가고 필요하지. 그치 적으로 뭐 궁금한건데 좀 연예인 중에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팔을 좀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좀 복근 좀 만져본다든지 그런 여자 연예인은 없었나요? 근데 그정도 아니정도아그도 느낄 수있는 그런거 지 그런거 이거는 보통 <웃음> 연예인들은 보통 산다더니 관심 없잖아요. 말걸어도 네. 그 그냥 그냥 아이 정도 하는데 네. 몸이 음. 좋으니까 일단 신기하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네. 먼저 인사번 되게 잘 받아주고. 그치? 그건 그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연예인니까? 운동하는 사람 보면 또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연예인이다. 아 그저 그, 알지도 못해도 약간 존중을 되게 잘해주던것같아데 근데 근데 그때. 우리끼리 방송할 때 되게 이쁜 여자다가 어린 친구가 있는 거 같아. 네. 괜찮아. 막 완전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티에딱 나온 거. 그 오. 친구가. 그 친구 생각나. 아. 근데 그때 그리고 또 네. 내가 알고 듣기로는 사람들이 거기를 등록한 어서 살을 빼고 거기 등록하고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아. 여기는 이제 뭐 사겨 여자 아니면 뭐 그런 그런 장소인 거야. 웃기는 에피소드가 네. 어. 어떤 특징 여자가 있는데. 네. 비키니를 입고 온대, 그분을. 운동자 어, 비키니? 오는다고요? 어, 비키니 입고 와. 길을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니까, 거기서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 아, 아, 별의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다른 선수들 있잖아, 막. 웃으면서또 왔다 고 아, 진짜요? 어. 어. 못 받네, 아 그거를 진짜 못 봤네. 아, 진짜.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나, 나도 들었어. 어. 2 4년도에 처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때 93, 95, 96년에는 닭가슴살이 잘 없었어요. 닭 가슴살을 먹으면 닭을 사서 닭가슴살 돌려서 먹어야 돼. 와... 그리고 먹을 게 계란. 계란. 그래서 계란은 을 한참에 그... 제가 많이 먹고 다한 위안 세 판. 에! 세 판이요? 세 판. 와! 진짜다. 와! <웃음> 그래에서막당냄새가방냄새한국에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계란 란국에서 진짜. 어서 진짜 진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 이제 우에서한에 이제 국에서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그 캘리포니아 저희 선수 시절 때한국 네. 이런 건 없고 무조건 에서한 뭐 갈아먹던 조리하던 아, 이런 거. 아니야. 생... 근데 이제 나 우리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딱 운동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컬라보레이션하면서 이제 뭐 운동 같이 하고 이제 또 가고 막그는데 집에 갈때 배고프잖아 네. 운동 끝나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그때 우리 어디에 갔냐면 TGI Friday 라고. 아. 아, 아 그치지 아 거기 있어. 거기 거기를 딱 가면은 일단은 거기 가면 비싼 메뉴잖아 다. 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스테이크를 뭐 먹을 그런 그뭐돈막 그런 것도 막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거기 에딱 하면 사이드 디쉬가 있어 아. 닭 가슴살이 있어 오. 사이드 디쉬 우와 그래서 닭 가슴살을 시키면 두 쪽을 주는데 닭 가슴살 두 쪽에 고구마 구운 고구마 우와 어. 완전 보디빌딩 식당 보디빌식다 그렇지 나도 진짜 많이 먹어 그래서 오. 그래서 그거 항상 먹었어. 있어. 저는 저는 무조건 예쁜 사람을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플렉스 저러플렉스는러 유일하게 플렉스저러 선수를 좋아했고 아. 운동 스타일은 아. 저는 도리안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제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저 조리안 이행시의 운동법을더 많이 제가 참고하고, 굉장히 지는도 많이 해요. 어, 이게, 딱,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한 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서 이제 제자들. 아. 대선생들이랑 아, 그 제자들이 이렇게 뭐한 적게는 세명에서 다섯 명정도 이렇게 무리가 있고, 네. 또 이렇게 뭐 상훈이 형 팀, 어, 뭐 동익이 형 팀, 궁극팀, 아뭐 성국이 아형 팀, 아 뭐제 팀. 그 팀원이 혹시? 제 팀원 때는 종무이 아, 이 정도? 이 정도? 백기훈. 백기훈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이상혁. 아, 이상혁 아, 선생님, 아, 그리고 또 친구 다른 뭐, 혁준이라고 음. 친구 있고, 이렇게. 나는 이제, 예, 그때 당시에 좀 힘이 세가지고, 네. 저를 어. 같이 이렇게, 저, 왜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 어. 하면은. 중량 비슷해야지. 어, 중량 비슷해야지, 뭐, 뭐. 뭐 이씨, 뭐, 이, 꼈다 팠다 그러면 어. 짜증나잖아.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따라 잘 같이 못 하니까 음. 너는 이제 나름 이제 대부분 거의 혼자서 어쩔 수 없이 광목하게 그냥, 그냥 혼자서도 혼자 하고 하고 혼자 하고, 없이 그렇지 아... 혼자서 다 하고, 하고 같지아 그런 거, 그런 거선우배가정확하게 있었어요. 당시 시합을 첫전때 같이 만나는 선우배기 때문에. 그렇지 음. 저는 그때 안했어 음. 아니면 많이 흔한 건 아니고 음. 저랑 상혁이랑 이렇게 음. 와 끌려가 가지고 음. 맞은 건 아니고. 음. 뭐.. 뭐 먹었지 어.. 할때 <웃음> 일찍 안 했다고 아.. 아그아 넓은 데서 어.. 너무하다 아 지금 옛날또 운동 어. 선배들 좀다 그렇게 했었어 여기는 그냥 라테 라면 거기는 어. 이제 무슨 라테일까요? <웃음> <웃음> 1 0년국은 <구글> 라테 <웃음> 이게.. 그게 얼마나 그 경쟁사회가 이게.. 어.. 참.. 이게.. 치열하냐면 네. 선수들마다 어떤 노하우가 있잖아 네..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준영이도 준영이 팀에 있잖아. 네. 어, 나도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키우는 거, 제자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 나도 내 말에 노하우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는 거야. 아 어, 눈치를 보고. 아뭐 먹고 있지? 아. 저뭐 먹고 있지? 약간 위장이. 안 먹은 척 하면서 다 보고 막 그러는데 아 서로, 서로 자기 운동 끝나고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안 보여주려고. 정보를 많이 알면 이제 자기 자리가 밑에로 올까봐. 진짜 전쟁이. 그렇죠. 그래서 천재해, 천재해. 정말 뭐 먹는 것도 정말 막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 음... 그냥 뭐 프로틴 마시는 거냐고 뭐 <웃음> 뭐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건데 도시락 싸가지고 막뭐 먹고 있는 거는 절대 안보여저 와... 음... 같은 경우는 아, 시험을 아침에 나갔을 때도 제가 좀 어린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체전에서 딱두번 욕먹은 적이 있어요. 아그 뭐 체전은 백스테이지 같은 데서? 백스테이지에서 한번 해서 응. 무대에서 한 번. 와 맞아요. 무대에서 욕먹 스테이지에서는 이게 제주도 체전 때인데 제주도 체전이 2006년인가 오젠가 제주도 체전 때인데 막막 뻔뻔하게 붙었어요. 뻔뻔하게 막 이렇게 훅훅훅 훅을 막 이렇게 좀 하죠. 한요 정도 되게 딱 났어요. 그냥 약간 퉁 소리 이렇게 안 했지. 나 여기서 안 되면 퉁 소리가 나는 거수 있어. 그렇죠. 이정도만 나도. 네. 그런 갑자기 옆에 있던 선배형. 삐비비비비 제주도 선배가. 오 유튜브 하시나요? 코리 미스터 코리아 출신의 제주 선배가. 아, 아, 아, 아 근데 그분이 이 새끼가 뒤져. 오 <웃음> 정말. 아, 또 예민하시니까. 어, 그러니까 막내니까. 어그 아, 뭐 아무, 아무 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냥 쫄아 가지고 또후 아, 어가 속. 어그 다음에 코리아 때. 아, 네. 코리아 때 무대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이렇게 딱 쓰면은 이거 자리 싸움 하잖아. 자리 싸움 하잖아. 아, 런데 뭐 어차피 무대이니까 손배 후배 이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손배는막 이러진 않았어요 어,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손배가 어, 어. 치면은 없... 근데 네가, 아니, 이거 어? 근데 이거 아니야 이해하는데 사이드 체스트하는데 어. 이렇게 붙었어 어. 아 경쟁이니까 그렇지? 네. 어, 보여주자 이렇게. 맞아, 붙었어 맞아. 붙었는데 무대에 인해서 소리가 저 양반 이가이 새끼야 보카 <웃음> 솔로 했는데 그게 들렸어 어. 노래도 막 나오는데 근데 그때는 저, 그니까 완전 저는 또 어렸을 때가 아니 10대 후반때라 어. 어. 그래서 또 기분 안좋았지 그때 또. 어. 아, 네, 나도 그런 애피소드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나도 있었는데, 부산에 소속된, 네. 그 이제 시리티에 소속돼 있는 친구인데, 네. 이제 나보다 후배야. 아, 몇 네. 살, 어린 두 후배인데, 네. 그때 이제 한참 막 서로 막몇알 달라고. 아, 막 불을 키고 막 했는데. 전쟁이 죠막 이제 4번 포즈 딱 했는데, 응. 딱 접는데, 막 그냥 잡았거든? 응. 근데, 얘가, 얘가 딱 하다가 그냥 나친구야 네.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했어. 왜냐면, 어, 왜냐면 어. 어, 이게 이제 그 내가 더심사위원을올려고이게 이거, 또이때어 이렇게 옮겨. 네. 네. 막 이렇게 깨끗한고서로 어,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어, 경쟁이니까. 네. 뭐, 나는 서로 받아줬지. 네. 막 하면서 네.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무대 뒤에서 나한테 이제, 아, 형님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 아. 내가, 야. 괜찮아 아 이게 위에서 심한 것이죠 그렇지 왜냐면 어차피 그냥 무대에서는 선후배가 없이 어, 어,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이제 스포츠가 약간 음. 그런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있다보니까 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무대 그치. 위에서는 음. 그거는 그렇지 좀그네 무대 맞아. 위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음. 안돼 그래. 무대 뒤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음. 저도 그러면서 어. 아 진짜 어. 그 전에도 되게 좋은 감정을 안는데아 어. 정말 어.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되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스터 코아출신입니 아... 일단 어,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돼서 네. 좋기는 해요. 네. 좋기는 네. 한데, 네. 저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자체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이게 어, 바디빌더의 존중이나, 아... 그러니까 대보역 그 아니면 바디빌딩에 대한 존중이 어, 그게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안타깝고 조금 더 예전에 이제 운동 지금도 열심히 하는 바디빌더들이 네. 조금 이렇게 상업적으로 좀 아. 왜냐면 힘들게 운동하는데 이렇게 약간 체전, 그러니까 뭐 실업팀에 이렇게 점점 유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상업적으로 좀잘 돼서 이 사람들 좀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하는 아까 물어봤던 이제 시작하는 그냥 운동하는, 동, 운동하는 후배들 네. 종목 상관없이 네. 그냥,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 운동을 일단 잘했으면 좋겠어. 다른 것, 아.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운동을 잘하는 게 최고거든요. 최고.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 그렇죠. 그러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어느 팀에 들어가서, 레슨이 없으니까, 그 팀에 들어가서, 인맥상, 인맥을 어떻게 막배웠다는 네. 팀에. 근데 그게 지금 그런 게 없으면, 가서 또 배워야 돼. 배워서, 본인들이 앞으로더이 선배들이 해왔던 길을 더, 이 시장을 더 크게 만들고, 음, 그래. 그렇죠. 어. 또선배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교부, 교, 교두부, 교두부 역할을. 아, 오작교? 새 오작교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양쪽이 다 소통이 되다 보니까는 그걸 좀 하고 싶고, 너무 음. 사랑하는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또, 그, 제가 닿는 힘, 모든 걸다쓰고 싶어요, 진짜. 아. 선수로서가 이제는 아닌, 정말 피트니스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대한보디빌딩협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제재가 너무 많아. 제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산업이 발전이 되려면 막 뭔가 제의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를 선,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승낙을 안 해준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다놓쳤다요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네, 너무 넣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출연도막 이런 것도 막 제의가 몇개 있었는데요. 런것도 어, 막아요? 네, 막아요. 그래가지고 어, 어. 그거 하게 되면 너 이제 넌 이제 넌 넌못 나온다. 네. 어떻게 <웃음> 계속 하려면 그걸 안 해야지. 그걸 그래서. 거부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대한 보디빌딩 협회 소속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선수들 이제 우리 엘리트 선수들처럼 이렇게 보디빌딩을 해온 친구들 아니고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엄청나게 막큰 네.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뭔가 이렇게 운동을 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걸 SNS나 뭐 이런 거막 소통 이런 것도 되게 잘 하면서 한 친구들이 그니까 러 서로 사실 보디빌딩 응. 그한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그 보디빌딩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선택기도 하는 네. 사람들이 시계지투할수있죠시계지 하는데 네.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가면 그만큼 그 어떤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옛날 라떼 얘기인데 음. 너무나도 맛있는 라떼였습니다. 재렇게 <웃음> 네. 들었습니다. 네. <웃음>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뭐 모습으로도 여러 가지 컨텐츠. 나중에는 네. 어, 저 제가 어, 성공의 파워빌딩에 대해서 한번 또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신이 yeah. 없는데 네. 요즘 제가 3대 찍으면서 오, <웃음> 갑자기 파워리프팅이 또, 아, 이게 그거보다, 그러니까 재밌어. 오, 아, 파워리프팅도 재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 다른 운동이니까 이런 운동도 해보고 네. 재밌더라고요. 아, 네. 재밌을 좋아요. 것 같습니다. 오, 네. 또 하이 텐션로 네, 도전하겠습니다. Yeah.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네. 어어 콘텐츠를 다시. 아, 네네 네, 네. 다음에는 홍조스의 예! 파워 시리즈를. 아, 이거만 보여야지. 그러니까. 예! 자, 지금까지 네, 호니야 헬창 TV 와 함께. 네, 이렇게 합방. 핫빵, 합방은 아니고 제가 네, 미친 녀 했습니다. 아, 성국이 형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고. 아, 네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좋았습니다. 찾아뵈서 힘 대결. 말도 안 되는 형한테 상도도 안 되지만은 한번 힘대가 하나 도전하러 가자. <웃음> <웃음> 나중에 우리 헬찬. 저는 나. 그날 새우 역할로 해가지고. 근데 나 궁금한 게 헬찬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어, 저희 채널은 수많은 헬스 컨텐츠가 가득하잖아요. 가지고 헬스 창고예요다아 헬스 창고야? 네 저희 채널은. 아. 하지만 원래 알고 있는 이미 그 내용은 이제 헬스 M 창인생이래 찬 TV는 해서 창고나. 구저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래. 제 원래는 래 거였는데. 아. 여러분들도 아. 예, 창고, 가서, 창고 가서, 예, 창고 가서 가서 아. 좋은 컨텐츠 네. 여기는 실언 카메라 많습니다 재밌는. 예, 가셔서 보시죠. 렛츠기. 안녕. 예. Yeah. Yeah. <웃음>